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어, 과연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2차전지를 다음 섹터로 어, 상승을 주도하면서 올라갈지는 어, 저 아,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흐름은 이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을 하고 있고 마이크론이 최악의 실적을 냈지만 이, 지금 반도체 재고가 이제 다 소진되어 가고 있다는 이유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이 3D 랜드 관련주 제가 며칠 전에 이 3D 랜드를 방송을 했지만 뭐 조회수가 200회 정도밖에 안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이 거의 없죠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래서 오늘은 이 3D 랜드 관련주를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3D 랜드 관련주 특징을 보시면 이 제우스가 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퍼는 11배 그래서 전에 방송했을 때만 해도 8배 수준에 있었지만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3,800억대. 또 이들의 평균 PBR은 1.14배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 이 대표 기업이 삼성전자죠. 우리나라 세계 1위 기업이죠.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1위인 삼성전자가 0.8% 상승을 하면서 시가총액은 377조. 아직도 이제 펀은 8배 수준에 있습니다. 얘가 주당 8,000원을 벌고 있고 심태기도 주당 7,700원을 보는 회사입니다. 퍼는 4배 수준에 있고, 시가총액이, 전에 방송할 때만 해도 이게 천억이 안 되는 수준에 있었지만, 이제 계속 상승하면서 1조 대를 다시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심태기는. 그리고 KC텍은, 지금 이제 7% 정도 더 상승해주면 신고가를 쓸수 있는 그 정도 위치에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오늘 5% 상승을 했고, 펀은 8배 수준에 있습니다. 시가총액 4천억대 그리고 원익이, 원익 관련주들이 이제 대거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PSK, PSK 홀딩스까지도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계속 이제 상승하고 있죠. PSK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삼성전자가 이, 이 2.28%의 배당 수익률을 준다면 이제 PSK는 4.96% 계속 상승하면서 어 지금 5%가 넘었던 이 배당 수익률이 이제 계속 쪼그라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펄은 5배 수준이고 PSK 쪽도 이제 계속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관련된 한양 ENG도 펄은 4배 수준에 있습니다. PBR을 보시면 0.57배 수준이고 어 여기에 종목 중에는 이제 가장 낮은 PBR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외 테크윙 테스 어 펄은 이제 9배 수준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들 종목에 한번 어 사업 내용과 실적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우스는 크레이오 펌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제우스입니다. 이 세계 1위는 어, 무조건 잘 봐야 되죠. 어, 지금 이 박스권에 있었던 이 제우스가 오늘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오늘 급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순익 100% 상승된 이런 실적을 보였던 제우스. 심태기는 PCB, DRAM, 어, 메리평 기판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얘도 100% 상승하는 실적을 보였죠. 21년도 비해서 22년도 실적이 이제 1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얘는 뭐 5만원대에서 2만 5천원대까지 바닥권에 있었죠. 지금은 이제 계속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k c 텍 얘는 CMP 슬러리 점유율 16.3% 1위 기업입니다. 얘는 32% 증가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지금 뭐 여기 지금 22,000원대에 거의 이제 가까이 와 있죠. 여기서 7%만 더 상승해 주면 이제 신고가를 쓸수 있는 그리고 또 거래량이 계속 실리면서 지금 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되는 종목이 케이시텍입니다. 원익 원익이 얘는 케 캐... 쿼즈 소재 분야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소모성 부품 생산 기업이고, 실적이 좀 하락을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하고 있는 원익이. 워닝 머트리얼스. 얘는 뭐 9% 정도 증가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특수가스 전문 기업이고, 지금 뭐 24,000원대에서 더 이상 이제 하락하지 않고 있는 원익이. PSK, 얘는 전공정 장비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어, 얘도 이제 계속 바닥에서 상승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PSK 홀딩스, 얘도 뭐 12% 감소한 실적을 보였지만, 어, 지금은 이제 200일선까지도 완전히 이제 돌리면서 돌파를, 어, 돌리면서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PSK. 한양 ENG, 얘는 가스 시설 시공 부분 전국 1위 기업입니다. 테크윙 얘는 테스트 핸, 테스트 핸들러 분야 세계 1위 기업입니다. 메모리 제조 공정을 제조 공정에 쓰이는 이제 검사 장비. 지금 뭐바닥일 번에 걸쳐서 이렇게 5천 원대의 바닥을 다진 후에 계속 반등하고 있습니다. 테스 국내 반도체 테스트 1위 기업입니다.